How to say German in hi? Hello. Yeah. Hallo. Hallo. Down voice. Hallo. Hallo. Exactly. Ah. Oh. 打针在哪啊打针疫秒打疫苗在哪呢烧毛巾干嘛的预谋了打疫这里啊对对对啊好小朋友叫啥小朋友 有的不是你的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哎好好好好好好好好好到好好好好好好我好好一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的好预约好好好好好好好是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 어... 결국엔 다시 내일 와야겠네. 어, 네. <웃음> 벤치를 불아어요 아, 길님 외출시에 외드 신상마. 안녕.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코로나19 을방아아 아, 해 물 서비스로 줘 가지고 이거 다 마시긴 했었었는데. 어, 근데 이거 하려면좀 생각보다 불편하겠다. 머리 스타일링도 했고 마스크 착용은 물론이고 장갑도. 위생 장갑. 예. 그 운전은 부드럽게 하시네. 아니야. 이 프린터. 아, 음, 하, 음, 好. 聽圈好零的水我 여기, 여기 벤츠도 그건데요? 어, 맞아 어, 여러 개 있나 보다. 어, 다벤츠야 네. 이거 괜찮은데요? 이거랑 어, 헬로 서머 어, 네, 이런 것도. 어, 괜찮은데요? 이거 가시죠. 네. 오, 이런 곳이구나. Tomorrow. 아 오늘도 다시 병원에 도착했는데 2차 접종까지 마치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태국을 계획 중인데 태국은 또2차까지 백신을 맞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분 음. 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Did you get a vaccine? Yes no. You too? Yeah <laughs> The third one booster I am second type Ah, okay I don't know if it's useful but if I want to fly abroad and come back then I think I need it otherwise I got blocked or something Yeah, that's why I, I, I got a vaccine too <laughs> uh, yeah, yeah. I, I really want to go into Thailand for traveling Oh, yeah, yeah, yeah. <laughs> have to get a vaccine two times Otherwise it's hard to come back to China, right? Where are you from? Uh, Germany Germany? Yes. Oh, Germany c a n speak English very well yes, yes, because of my job I speak English everyday with a lot of foreigners and h e r I also want to travel, but I'm not sure if I fly Maybe, for example, I fly to Thailand mm -hmm. And I want to come back to China It could be that I have to come back to China over Germany And oh. that's why I never traveled anywhere At the moment, it's very difficult though, Yeah, working. expensive yeah. <laughs> n always And With the first vaccination, did you feel anything in your body? Not, not really? No. Yeah, just so hungry? <laughs> yeah. <laughs> I was a little bit tired but... You're feeling a little, tired. a little bit tired? What do you do? Uh, I'm working for BMW Ah, BMW? Yes, interior design team here in Shanghai Ah, oh, really? Yeah, yeah. uh bmw interior is really good very fancy <laughs> ah, yeah yeah that's why i couldn't buy it i never thinking about t o buy some bmw <laughs> and how long have you been here one and four months year uh, i'm here for almost two years longer than me but i'm, I'm not able to speak too difficult ah. because the tones in, in germany we don't have tones at all even korea <laughs> German is. It's quite hard for me. How to say German in hi? Hello? y e a Hello. h Hello. Down Hello. voice. Hello. Hello. Exactly. Uh. And then every time, most of Chinese every time argue, you know? <laughs> <laughs> <laughs> OK, see you next time, then. What's your name? So my name is h a n s t h t e Real. Cool, yeah. Yeah, cool. Nice, okay, nice to meet you. OK, a y nice to meet you, too. See you next time, bye. Nice um, you too, you too. You're too. Bye bye. 여기 시간 돼가지고 나왔는데 아, 아무도 없네요. 왜 기다린 거야? 아... 저는 <웃음> 지금 느낌은 별 느낌 없습니다. 아까 살짝 이렇게 열 올라오는 것 같았는데 열 올라오는 게 배고파서 열이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밥 먹으러 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시켰는데 이거는 참치김치볶음밥 이거는 냉면 한국돈으로 한약 2만원 정도 됩니다 중국에서 먹는 냉면 중에는 가장 맛있는 그런 냉면인 것 같아요 <목소리> <목소리>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맛 만원짜리 김치참치볶음밥 한국은 어떨 려나 요새? 이 부분이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뜰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음, 지금 여기 보면은 제가 M 자가 있어요 이걸 가리려고 이렇게 길르면은이 부분이 너무 붕 뜨고 그렇다고 이걸 짧게 자르자니 이 부분이 너무 티날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일단 이 부분에 층을 내고 뒷부분이랑 자연스럽게 이거 다 올려 치는 거예요 보통 여기 M자가 있으신 분들은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겁나거든 이게 보일까봐 길면은 갈라지니까 그냥 여기는 높게 자르 고 여기는 가볍게 짧게 자르고 이제 중면 길게 자르면은 오케이 음, 거기가 무거웠어. 그, M 자가 있으면은, 머리가 완전 진거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층 내고, 옆에 다돌려내는 게. 음. 음. 이렇게 여기가 깔끔해졌고, 요것도 이렇게 흔들어도. 음. 보시면은, 아까랑 조금 다르게 갈라지는 게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이 부분을 조금 가볍게 일자로 다 올려치고, M자 탈모를 가진 남자로서 생각하는 가장 베스트 머리지 않을까. 여기서 가르마를 해도, 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 하나, 둘, 셋. 오케이. 어째 지금? 시클 들어갔어요? かんこ